160문 은혜의 방도 11번째인데, 159문 그 나머지 내용을 보고, 160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2장, 아,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인데, 2장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현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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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원을 받고 은혜의 방도를 누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영광을 어,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제 아담 안에서 일그러졌잖아요. 범죄함으로. 그랬다가 이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아담 안에서 그 옛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죄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도 그 일그러진 상태에 죄된 구조적인 아까운데 있고 사단도 여전히 이제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더욱 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낼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영광은. 그래서 오직 주님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은 개혁신학에서 항상 따로 홀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신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가 아니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의 사역이 이제 구속사 안에서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그 우리에게 전하실 때 직접 말씀하시면 좋은데 이제 직접 나타나면. 아 이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죽은 자 같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연약한 인생을 세우셔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인생을 깨우쳐서 말씀을 주시고 더 성신으로 깨우쳐서 회복된 그 인간상과 사회상을 드러낼 것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예고되어 있고, 그림자적으로 보여줬고, 시청각 재료로 이렇게 쭉 보여지다가,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셔가지고 원형으로 오셔가지고 다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그 그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는 이제 아담에테 태어나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그죄 없으신 몸으로 와서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율법을 순종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써 법정적인 의를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어 여겨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고, 또, 의의 행동을 할수 있도록, 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전히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여전히 이제 죄의 그 모습이 있지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제 그런 일들을 사역자를 통해서 어,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사역자도 은사가 있어야, 사역자로, 공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역자로 세움을 입고 청빙을 받는,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이게,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예요. 이거를 다 간과해버리고 그냥 형식만 취하니까 껍데기에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명성도 없고 그리토가 나타나는 건안 보이고 사람들의 그냥 내, 냄새나는 것들만 자꾸 드러나고 다툼만 생기고 누가 잘났느니 누가 더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런 다툼만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세워진 사역자가 이제 바른 교훈, 그렇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이제 명백하게 부지런히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증거해야 그것이 이제 은혜의 방도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을 갖추고, 이제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고, 말씀을 이제 듣는 자들은, 이제 또 그런 기본의 터위에서 또 마땅히 준비해야 하고, 그냥 대충 기존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뭐, 기도하고 받아야 된다. 그냥,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 그렇게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체계 있게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서 이렇게 잘 누리는 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재창조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완전한 데까지 자라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다 외부에서 공급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그냥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실수가 많고 하는데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를 정금신자와 하시는 거잖아요 이 고난도 주님이 당하는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우리는 우리가 무슨 피 흘리기까지 무슨 고난을 받아봤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뭐 굶어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뭐 내가 집을 팔아가면서 뭐뭘 해봤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방향성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이 든든히 서서 주의 진리가 확실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해야 우리가 존재의 당위가 있고 목표가 있는 거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허다 뭐 세상이 천국 같으니까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30%가 기독교인들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그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원래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데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버렸어요. 툭 하면 이제 비, 비대면이야. 예, 뭔 일만 생기면. 그냥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대면에서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웃음> 지난 시간에 뭐 대충 그런저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토를 드러내야 된다. 이제 부름받은 사람은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 바른 교훈은 이제 복음인데, 그건 사도가 가르친 교훈이고 복음이다. 복음은 구약에는 오실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있는 거고 신약에는 오실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구약을 우리가 다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부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할 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오기까지 과정을 다 알아야 우리가 그런 정서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이 선물 하나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 거쳐서 이런 걸 주었는가 그런 걸 내가 느낄 때 정서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고 정서가 생기고 그에 대한 신뢰가 생 생기, 신뢰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신약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교훈을 가르친다고 할 때도 다 가르쳐야 돼요. 일부만 그냥 필요한 것만 그뭐우리에게 어, 축복한 그런 일부의 내용만 얘기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고 죽는 얘기도 형제들을 위해서 그 희생하다가 죽는 얘기도 해야 돼요. 예. 조금만 힘들면 다 뒤로 가버리고 예, 그런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예, 신앙은 진짜 종교 개혁 시대만 해도 그래요. 그 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기 어, 바울이 우리 오리온에도 봤지만, 바울이 쫓겨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종교 개혁자들도 그 잡히면 화염 아니면 뭐 단두대에 목이 날라가는데, 거기 따로 비밀이 숨어 가지고 그저 직분자 세우고 비밀리 그 서신 칼빈이나 뭐 루터한테 서신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노회를 형성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그, 교회, 교육자들을 세우고, 이런, 이런 글들도 남기고, 귀도, 벨직 신앙 고백서도 보면, 그 귀도 드브레가 그런, 쫓겨다니면서 뭐, 저, 지금 프랑스 북부의 릴이라고 하는데, 뭐, 도르니크, 벨기에 지방에, 벨기에 그 남서쪽에 있는 도르니크라든가, 지금 프랑스 북, 북, 북서부, 아, 북, 북동부 지역에 있는 발렌시안, 이런데, 이런데 도망 다니면서 몇 가정씩 밖에 못 모이니까, 많이 모이면 걸리니까, 그러다가 지나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나중에는 그, 그, 가짜가 들어와가지고 밀고 하는 바람에 잡혀서 화영, 단두대에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을 지키려고, 그, 우리한테 이걸 전수해 주려고 이게 순교에 의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얻어지는 신앙이 없습니다 주님의 아무튼 그, 그렇게 해서 <웃음> <웃음> 부지런히 그, 명백하게 신실하게 지혜롭게 여리를 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진짜 어, 성심을 다해서 말씀을 그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말씀 전하는 자로 마지막에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볼 건데 오, 마지막 159문의 마지막 예, 이제 오늘 요걸 좀 보고 나머지 160문을 볼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는 데까지 보지요. <웃음> 성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의 회개와 권덕과 구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쫓겨다니면서도 본질의 교회를 항상 이루려고 해야 돼. 그 습성을, 그, 그, 그, 그, 그 교회로서의 그, 그, 속성을 잘 발휘해야 되고, 표지를 드러내야 되고, 교회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거죠. <웃음> 여기 성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영어 원문에는, 예, 그 영어 본문에는 성심으로라는 내용이 이제 의, 의역화, 이제 의역이 된 거예요, 사실. 이거 좀 의역이 된 건데. <웃음> 문맥으로 이제 그렇게 의역을한 것입니다. 그, 우리,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 그, 김홍전 목사님이 이제 그 구원의 현재 진행형을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자전거 멈추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늘 계속 자전거 발을 구르고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고. 이 현재적 신앙을 그렇게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심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이루려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끌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헌금도 많이 나오게 하고 어떻게 세력화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표를 이루려고 성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웃음> 사도는 자신을 그리도의 향기라 하면서 성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도의 향기니 이 세상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웃음> <웃음>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사망의 냄새 생명의 그 양식으로 작용이 안돼그 사람의 그 아상, 정욕을 채우는 걸로도 작용하고 시기와 다툼으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시기하고 다툴려고 내가 옳다고, 내가 더 잘, 잘한다고, 이 다투려고. 이게 선악에 대한 다툼을 판별하는 것은 타락 이후 선화가를 따먹은 이유 생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주, 아주, 주님의 품성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그런 성, 성향으로 살아가야 돼. 주님이, 그, 그, 억울한 건 주, 제일 주님이 억울하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제일 억울하지. 우리는 죄인이니까 억울할 게 없어요, 사실은. 죄인이 죄에 는데뭐 억울합니까? 그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 죄인이 죄 없다고 하는 게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일 그러니까 그거에 감격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뽀개고 잘나고잘난 척하고 합니까? 그게 그건 자기 자랑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드러내는 거예요. 썩는 냄새를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리토를 드러내. 그리토를 드러내. 우리 사나 죽으나 죄거지니까 그리토를 드러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긴 단락의 처음 부분입니다. 그리토의 원수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바울 선생의 사도직을 비난함으로써 사도의 터 위에 선 교회를 허물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는 자시, 자기 자신이 그,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리또의 직분을 변호하여 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거는 자기를 변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그리또를 변증하는 거죠. 그래고 그걸 허물려고 하는 대적자들을 그,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웃음> 그 대적자들은 꼭 인간적으로 그뭐 모세 때도 그랬지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그 잘난 척하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사람들 괴고, 예, 선동하고 허물려고 교회를 허물려고. 이 예,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하나같이 죄인이에요. 예, 주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힘입어서, 선택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호받고, 인도받고, 가난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네가 잘났는, 뇌가 잘났는지 하면 어떡합니까? 다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 다 부름을 받아서, 모세같이, 아론같이 또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그런 걸 알아야지. 그런 걸 알아야 사람이 겸손해요. 그런 걸 모르니까 교만하고, 툭하면 뭐남험 듣고 뭐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험 듣는 걸로 자기를 세우는 거죠.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성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그 사도권을 변증하는 겁니다. 그리토께서 그 일을 오직 그리토의 복음 때문에, 그리토 때문에 그걸 변증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자기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토를 위하여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토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거를 그, 높아지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을 아예 없어요. 오히려 그리토 때문에 만물의 찢기 같이 되는거죠. 예. 그리토를 위하여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토께서 종교되어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르시시스트들, 자기의 성, 성격, 장애자들 항상 제일 끝에는 자기가 있어요. 기독교를 있거나 세상에 뭐 도덕을 있거나 돈을 뭐 벌거나 권세를 얻거나 늘 자기야. 뭐, 심지어 뭐, 구제, 구제, 뭐, 무슨 뭘, 가서, 가서 구제하는, 나라를 뭘 위하는 일을 해도 꼭 끝에 자기가 있어. 자기 우리는 사나주구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돼. 사도는 방금 읽은 말씀 처음에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사실을 감사합니다. 바울 선생이 사도직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를 알면 그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10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워서 그리또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또의 냄새를 각처에 나타내시게 하셨다 합니다. 그리또가 빠지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울, 뭐 사도, 뭐 그외 누구라도 그리또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표현은 로마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여 로마로 개선 행렬을 벌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가 그리도를 위하여 세상의찌기와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복음으로써 거룩한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 후수 6장에도 나옵니다. 6장 9절로 10절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실제가 아니면 바울은 정신병자예요 아니겠,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자 자기 자아도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복음, 복음이 아니고 그리토가 아니면 이걸 변증할 길이 없어요. 예. <웃음> 자기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만 그런 볼품 없는 질그릇을 주님은 복음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역사 위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은, 질그릇은 그냥 아무 빛이 없는 거잖아요 질그릇에 질그릇에 빛이 어떻게 납니까 빛나는 거는 그리스도예요 그 질그릇에 담긴 그리스도예요 <웃음> 사도는 이런 확신을 품고서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요. 그는 번제와 같이 자기를 온전히 헌상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 그리토의 향기가 됐어. 번제가 뭡니까? 그, 레위기의 그, 번제.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온전한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번제와 같이 자신을 드렸다고 했어요. 이건 바울만이 아니고 바울을 쫓는, 바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이제, 각 사람의 그, 신앙과 처지를 다 아시고,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걸 일차적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 뭐, 그 아무것도 코앞에 문제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한테 그걸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이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더 연단이 돼가지고, 단단한 식물도 먹고, 고난도 견딜만 하면, 그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거죠. <웃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산 것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심정으로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겸손히 자기 죄를 깨닫고 복음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영원히 영원한 부원에 이릅니다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갑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 선지자 노릇하면 얼마나 그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전했겠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 에베소 교회, 저희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척결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뺏기는 바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대가 응. 옮겨져요. 처음 사랑은 진짜 순수하고 다 드리려고 전체로 다 드려가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예. 응. 응. 복음이 전파될 때그 복음을 통하여 그리도는 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엄중히 물으십니다. 저는 그리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리토와 연합되어 장차 그리토와 같아지는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토를 감히 인간이 에서 도덕선생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그를 본받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슈바이처를 본받자고 그래요 이 수바이스한테 본받을 만한 점은 있죠, 이제. 상대적으로 본받을 만한 점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본받을 만한 건 없어요. 신학이 잘못됐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은 신학 박사이고, 의학 박사이고, 뭐, 한 존재이지만. 신학이 잘,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오전에도 봤지만, 베레아 성도처럼 우리가 열정을 품고 성경을 연구하자, 이렇게 해봐도, 이제 그렇게 해봐도 안될 수 있어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그 주님이 쓰실만한 그릇으로 자신을 다 내려놔야지. 그래야 비로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직분을 통하여 인류를 양분시키실 뿐만 아니라 각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고 풀리는 일이잖아요.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듣고 앉아 있는데 늘 그걸 그그 그 말씀에 풀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그냥 정죄를 당하고 그 스스로 스스로 이제 거기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 메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면 항상 둘로 갈라진다고. 양으로 염소로 네, 갈라져요. 네. 스스로 스스로 그렇게 그 주님이 기계적으로 그냥 운명적으로. 너는 염소니까, 넌 복음을 들어도 염소야. 이렇게 만들지 아니셨어요, 주님? 복음을 들, 복음의 현재성이거든요. 예.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순복하면 그 양, 양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예. 음. 음.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여부에 구원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고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복음 전하는 직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친히 부르신 사람이 그 직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말씀을 전하면 다 와야지 그 부른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면 둘로 갈라진다니까요. 그처럼 주님이 불로 그 복음을 전하게 한 사람은 순전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그대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지엄하신 눈빛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리도 안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편협되게 말할 수도 없고 한쪽만 말할 수 없어요. 다 말해야죠. 성실, 성실함으로 그래서 총론적으로나 강론적으로 다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 것처럼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을 도무지 할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표현은 더러운 이익을 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렇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바른 사, 사도를 그 아주 잘못된 사도라고 비하 자기 자기 대접받고 영광을 누리려고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어리기 때문에 자비량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원수들은 바로 그 점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바울 선생이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보다 못하다고 비난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고리도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뭐, 뭘 받고 갈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안 받는 건데. 오히려 극한 가난 중에서 저기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상을 하는 걸 받아가지고 하는, 하고 있는데, 저들을 배려해서 하는데, 아, 그거, 그 뭐, 정당하게 그 일하면서 그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가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잖아요. 가짜들이. 진짜, 진짜 가짜들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걸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쥐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마게도냐에서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냥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마음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 그 시험 거리를 만들지 않는 거죠. 네. 그냥 밀어 붙여가지고 뭘 하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뭐 대우 잘 받으면 진짜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대우 잘 받는 사람이 다 가짜들이야 어떻게 보면. 네. 사도는 어린 교회 유익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게서 선교비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하거나 혹은 다른 교회들에서 보내온 선교비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사도를 비난하는 원수들은. 거짓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더러운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말씀을 혼자게 한다는 표현은 이런 거짓 교사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른받은 사람은 사도와 같이 성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념으로 전해야, 뭐, 자식들의 미래, 자신의 미래, 아내의 미래, 뭐, 이런 거 생각, 다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다 참고 그 인내하면서 복음 안에서 다 바로 소, 소도록 하기 위해서 다 자기를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의 사역자들은 그렇습니다 참된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일념으로 하는 것 대살로니가 전서 2장 4절로 6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이라 우리가 그리도의 스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그걸 받는 사람들의 사실 그런 권리도 있어요 농사하는 사람이 그 먼저 곡식을 받는 게 마땅하고 그 <웃음> 뭐 손을 키우면 마땅히 먼저 받는 것들이 있죠 짐승을 키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는 그것조차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바로 쓰게 하려고 <웃음> 아, 그 6절에 보면 음, 사도는 그 방금 읽은데 사도는 대살로니가 교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자기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사절에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려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청중에게 아첨하는말 사람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결국 사람에게 칭찬을 얻고자 합니다. 결국 이게 이게 굉장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에요 이런 종교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선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게 선을 보이는 것처럼 할 때는 천사 얼굴을 하죠. 근데 집에 가면 똑같아요. 언어가 안 바뀌어요. 그 권위적이고 아주 폭력적이에요. 언어 폭력에다가 사람들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그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게 이제, 앞에 가면, 그, 뭐, 이렇게, 부르이웃토끼, 이렇게 하면, 천사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잘 발견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게, 그,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최근에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게. 음. 개, 인적인 그,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드러난 상태에서, 뭐, 자기, 그, 스스로 수치를 취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위선을 가장 하는 거죠. 위선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사절에서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그 걸리는 말을 안 하면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다 축복한다 그러고 다뭐그 여러분들이 다 잘되길 바란다 그러고 응? 다 위로한다고 그러고. 다 아, 사랑한다고. 예. 말로. 예. 그렇게 아참아. 일단 그러니까 그게 한쪽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죄인은 책망, 하나님 말씀도 책망하는데, 책망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책망만 하면 문제지만, 그, 그것도 문제예요, 또. 한쪽으로. 그냥 그, 늘 살펴야 돼요. 양, 양 균형같은 말씀을 성심으로 전해야 하는 것 <웃음> <웃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다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칠이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를 다녔는데 뭐, 얼마를 헌금했는데 시간을 바쳐몸바쳐서 내가 한게 얼마인데 나를 왜안 알아주냐 이렇게 되면 이건 주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다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로부터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토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서나가는 것이 말씀 전하는 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진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일생을 살려고 이제 방향을 회개한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게 복이고. 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을 추구하는, 추구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가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회개하고 그리토를 믿도록 권하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거룩한 교회에 속하게 하여 함께 그리도에게 자라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도를 전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리도를 전하면 그리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그리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게 그리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지 끼리끼리 무슨 뭐 끼리끼리 의기투합해서 뭐 우리가 뭐 한번 이 역사 앞에 뭐뭐좀해 보자. 그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처럼 강단에 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에서 끊임없이 돌이켜 거룩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영광의 날을 향하여 어 전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도와 같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성신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처럼 돼서 주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그 주님이 지으신 목적인데, 그걸 목사도 그걸 전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그런 그, 그런 그런 목표를 가지고 받아야 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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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로나 존재로나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도의 열매 기도하겠습니다 <웃음> 그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결핍을 다하시고 주님이 직접 다스리실 수 있지만 우리를 배려하셔서 또 연약한 인생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신을 의지해서 이제 누려갈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그걸 통해서 그리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리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그 수단으로 준 것들을 우리가 잘 누려서 과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증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진, 진정 이제 방향을 틀고 인격적인 변화를 받아서 관계 속에서 의의를 이루어가는 자로서 행보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